Let's <laughs> go. 이리 와. 이리 와. 아 이리 와. 너잘 넘어왔잖아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이리 와. 이리 와. <목소리> 아, 이거, 이거. 어, 이게 이거, 창륙장이구나 이거 자동차. 자동차에서 꺼내셨구나. <웃음> 세팅 해야 돼 이거 어, 안 되는데. 떨어져. 어, 떨어져. 오. 어 간다 간다. 아 이거 뭐, 충전이 안 됐나 이거. 이거 뭐 물놀이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켜. 아니 이거 건 지금. 연습용이래 어, 이건. 바람 부나 지금? <웃음> 바람 안 부고 너무 더운데요 지금. 아니 이거는 좀 약해가지고. 이 <웃음> 위에 손바닥 위에다가. 이거는 그렇고 여기 좀 이걸 이성으로 이걸 해야 돼 또. <웃음> 왜 손바닥 위에 안 내려요? 복잡해요. 잘린 복잡해요? <웃음> 그래, 복잡해지.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를? 이거 오늘부터 시작하는 <웃음>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. 우리가 자비로 들여서 지금 하는 거야 이거를. 아. 저 앉아 있어가지고 하면 뭐 여기 못 가니까 여기 아 봐. 우리 보여? 어 우리 보인다 여있다 안녕 <웃음> 응. 이제 좀잘 작동이 되는구만 <웃음> <웃음> 뭐가 이래 이런 저그 위에서 방송하는 거요 아, 어느날 아. 골듬이 많이 잡으셨는데 집에 가시죠 <웃음> <웃음> <토방기까지> <웃음> <웃음> 연습, <웃음> 연습하시 멘트도 연습하시는 거예 그 시에서 이런 걸 지원 안 해주나? 누가 지원을 해 지금 이거 아. 근데 시에서 이거 해도 된대요? 해도 되는 게아니 원래 지원을 해줘야지 당연히 <웃음> <시원을> 지 <해야지. 웃음> 이제 연습하고 이제 새로 사달라 고 그랬던가요? <웃음> 쟤쟤 이리와 쟤와야너 색깔 왜 이래 이 치즈 뭐야? 어. 치즈 뭐야? 쟤왜저러 어디 가? 어? 쟤 어디까지 가? 어디 가? 쟤 어디 가? 치즈! 치즈! 잘되네 고맙세요. 디키 어디 있어? 얼체. 어, 이대만 준거 잠깐만. 진짜요? 이 응. 200만 원 주고 샀어요? 아이. 귀엽게 생겼다. 나 어, 이게 원래 저이저 자동차 역사를 말하자면 집안으세요. 같이 머무세요. 야, 여야, 여가. 이건 염색. 아, 알아. 내가 산에서 혼자 서 살았거든. 산에서 3년을 다 남았다고 댕들이 되요. 음, 이럴 때가 제일 행복했지, 산에 있을 때가. 겨울인데 내가 여기 산인데. 빨리 가 신발! 마, 신발. <웃음> 신발을 또 물고 갔다, <웃음> 아, 이 아이씨. 그랬디, 그런데그 아니저 뒤로 뒤로 그러니까 뒤로 가 가세 아니 페퍼는 무슨 아무 새끼 같아 음... 아, 저게 둥둥 떠다녀고그데 <웃음> <이 언니> 쫓아다니면서 <웃음> <웃음>